스테로이드 먹어보고 네. 약 반응성 보고요. 나는 음 근데 약을 네, 네. 제가 추루에 섞여서 먹었는데 네, 네.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혹시 캡슐로 드려볼까요? 근데 캡슐도 제가 못 먹여가지고 약을 아,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주 주사기로 하는 게신나요 주사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주사기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. 잘먹던지 아니면 개고품 일든지. 가루약을 석경 물을 때개고이을물면서다 뱉더라고 네. 그럼 주사기로 먹였을 때도 어, 똑같아요? 그럴 가능 커요 그래서 어... 저희는 가장 어... 이 약이 온전하게 아이한테 들어간 네. 게 가장 좋은 방법을 고양이들한테는 사실 알약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큰, 좀더 두꺼운 어, 부분 있고 여기 얇은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. 이거를 낄때 일단 이거를 조금 뒤로 네네. 한 다음에 요거를 큰 부분을 여기다 네. 이렇게 껴요. 어, 네네네. 네.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. 이제 입에다가 넣고 쏙 이렇게 싸주는 원리예요 보통. 네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. 금방 끝날 거예요. 일단은 음, 전문가시 네. 이렇게 조금 거부감이 네.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. 네. 네. 네. 여기에다가 아, 그 추루 같은 거를 조금 묻혀주세요. 이게 추루 음, 잘 먹나요? 잘 먹어요. 네. 그러면은, 일단 수루 같은 거를 조금 어, 묻혀서, 네. 약간 거부감이좀 덜하게 하신 다음에, 네. 이렇게 보시면, 네. 눈 가리고, 네. 여기만 살짝 들어도 애들이 이미 열거든요. 어, 네. 응. 눈 가려서. 그래서, 여기 그 송곳니 여기 옆쪽으로, 네. 네. 네. 손에 넣으셔서, 옆쪽으로. 넣은 다음에, 네. 이렇게 한 방에 싹 써주셔야 돼요. <웃음> 됐나요? 네. <웃음> 하,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, 가운데에서 네. 지금 넣으셨죠? 네, 가운데로. 지금 이렇게 입을 넣고 열어서 여기다가 가운데로. 네, 가운데로 쑥 넣어야 되는데 음.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음. 보호자님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게 애기들 음. 막 이렇게, 이렇게 하잖아요 음. 그러면은 집에서 수건 같은 걸로 싸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어요 아 수, 수건 큰 걸로 이렇게 애기를 음. 아예 손못 움직이게 이렇게 싼 다음에 음. 그러면 여기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. 애들이 좀 가만히 있거든요. 아 그래서 그렇게 싸고 이렇게 좀 약간 몸으로 얘를 네. 누르고 네. 지금은 여기는 다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. 눈 가리시고 네. 이렇게 송곳니, 네. 양쪽 송곳니 네. 이렇게 벌리시고 이거를 이 방향으로 쏙 네. 하고 아 쏘셔야 돼요. 응. 아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, 응?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가자. 어째? 어째? 아. 어, 싫지, 아우 어, 싫지. 아 누가 그랬어, 누가 그랬어. 아, 어떡했어. 그냥 빨리 안 나면 아우 어, 고생하잖아 응? 그러니까 누나가 빨리 할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<웃음>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거 아니면은 이따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찔찔 아찔찔 아찔 넣었어? 넣었어? 넣었어? 넣었어 떨어졌어 누나 넣었을까? 뱉쳤어뱉쳤어 <웃음> 미안해 어머야 진짜 미안해 누나야 왜 이거 하나 못 넣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어 미안해 많이 화났지? 아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키 먹을래? 아우야 이게 맞추려 먹어 미안해, 누나 잘못했어. 나 오셔. 아, 안 괴롭히게. 응, 거기 가서 쉬어. 거기서 쉬어. 미안해.